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TV 진행자 왔다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아우라지 백의 용암을 가보겠습니다. 아우라지 뜻이 뭐냐? 아우라지는 두관래 이상의 물충기가 나중에 하나로 모여서 형성되는 시행을 아우라지라고 합니다. 네, 포천에 있는 이 아우라지 백의 용암은 신생 대사기 예, 추가령 구조선과 북한의 평강에 있는 오리산, 오리산에서 물출한 핵무한 용암이 한탄각에 막 흘러들어 들어와서 이렇게 용암이 지금의 이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생김새가 베개 모양이라 그래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지형이 두 갈래 이상의 물줄기에 모여서 하나로 형성되는 이런 행성의 모형이 굉장히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에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기 백의 용암에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바로 앞에 지금 배가 보이죠? 저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아, 젖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젖고 가면 안 되냐고요? 아굶침대 되니까 도둑 놈 되죠 아 그래서 다리를 쳐다봤는데 다리도 끊어져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가면 되느냐 아물은 깊어요 수영실력이 딸립니다 딸려 그래서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천에 있는 신생대에 형성된 아우라지 백의 용암입니다 아 볼거리 조금만 딱 보고 가면은 하지만 은 근처에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냐 잘 모르겠어요. 아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멀리서밖에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지행이 아주 좋습니다. 멀번 강입니다. 한탄강이죠. 여기는 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있습니다. 근너편에는 펜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와서 지금 아우라지 대개 용암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줌을 당겨서 한번 촬영을 해보기답니다. 아, 주상절리도 아주 멋있습니다 지나시다가 여기 한번 꼭 들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있는 신생대에 행사된 아우라지 백의 용암을 봤습니다 저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